안녕하세요 송산토벅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송산면 7 0 2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면적은 791제곱미터 239평의 소액필지를 소개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현재 논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평수가 239평으로 금액이 아주 괜찮은데요. 금액은 1억 4 3 0 0만원입니다 추천 용도로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로 주말농장, 농막, 텃밭 등을 가꾸시기에 아주 좋습니다. 주변의 호재로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 호재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사강 시내와 그리,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. 도로 상황도 2차선 도로에서 10m 도로 폭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약 300m 거리에 물건지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. 그리고 배수로도 물건지를 둘러싸여 있어서 농막시 배수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다시 한번 봄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답,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매매평수는 239평 매매금액은 1억4 3 0 0만원으로 평당 60만원 꼴입니다 이외에도 상가 주택 공장과 공장용지 등 다양한 매물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현장 답사와 친절한 삼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Thank you.